안녕하세요 콜리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의 야금템 시간이에요 드디어 야금템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야금템은요 봄부터 여름 사이 딱 요즘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로 모아봤어요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긴 했는데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착장은 옐로우 컬러를 테마로 한 데이트룩입니다. 지금 제가 위에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는 이하 제품인데요. 저번에 영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했었죠. 그리고 이 밑에 입은 이 스커트는 민주킴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이 민주킴이라는 디자이너는 넷플릭스의 넥스틴 패션이라고 하는 패션 서바이벌에서 1등을 한 한국 디자이너예요. 제가 너무 팬이라서 저희 콜리제 t v 에서 작년에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이 민주킴 브랜드 의 이번 시즌 컨셉은 바리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바리되기 공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공주가 나오는 한국 신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신입니다. 이 신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과 용기가 넘치는 신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민주킴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뭔가 환상적인 세계에 있는 여전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그런 매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강인한 여성 그런 거를 아주 잘 표현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런 원래의 무드랑 이 바리의 컨셉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바리의 컨셉으로 이번 시즌에 다양한 패턴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쏙 들어온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 다른 패턴도 너무 예뻐서 다 사고 싶긴 했는데 고르고 골라서 저는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이 패턴은 자세히 보면 한국 전통 문양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컬러감 자체도 굉장히 다채롭게 다 섞여 있어서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단청 무늬 같은 거를 영상에 담아보려고 할때 어떻게 하면 예쁘게 담을 수가 있지? 이런 고민 많이 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어, 한국 전통 문양도? 이렇게 예쁘게 표현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런 게 느껴져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 스커트는 여기에 있는 이 매듭이 또 포인트입니다. 이게 한복에 사용되는 고름을 형상화한 리본이에요. 이것 때문에 좀더 로맨틱한 무드도 나면서도 또 한국적인 그런 전통적인 매력도 있어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를 미니 스커트로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 스커트 외에도 길게 나온 맥시 스커트도 있고요. 위에 재킷도 있어서 셋업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사이즈는 총 4가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제일 작은 사이즈인 34사이즈 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 허리에는 살짝 컸어요. 그래서 수선을 받은 제품이고요. 수선 받으면서 핏도 살짝 손을 봤습니다 근데 이거 핏 보고 나서도 저는 어? 이게 형태감이 살아있어서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소재 자체가 살짝 두께감이 있고 힘이 있는 원단이잖아요. 그래서 형태감이 잘 유지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퍼지는 실루엣이 비교적 오래 유지가 된다는 장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고 일어설 때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 원단 자체가 민주킴에서 실크 혼방 소재로 자체 개발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딱이 브랜드에서만 볼수 있는 유니크한 원단이라서 저는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트렌드가 미니스커트이기도 하잖아요. 다양한 브랜드에서 미니스커트 제품 많이 나왔는데 혹시 좀 독특한 매력이 있는 미니스커트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메고 있는 이 노란 컬러의 가방도 포인트입니다. 이 제품은 폴뉴아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소재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소재가 소가죽 크링클 소재인데 살짝 원래부터 주름이 가 있는 아주 매력적인 소재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보다 좀더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긴 모양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아코디언 실루엣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도 이 형태감 자체가 좀 독특해 보이기도 하고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방을 열어서 봤을 때도 안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니까 수납력이 좋으니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트랩 있잖아요. 이게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탈부착도 돼요. 그래서 좀더 짧게 매면 트렌디한 스타일로도 연출할 수 있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매면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아예 빼서 그냥 클러치처럼 들어도 되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포켓이 있어서 카드나 휴대폰처럼 빨리 꺼내야 되는 것들 넣기에 좋고요. 다음에 이걸 열어보면 안쪽에는 또 지퍼가 있어요 지퍼 디테일이 있어서 뭐 중요한 것들 있으면 빠지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 안에 넣어서 보관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방은 또 로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고가 너무 거대하게 있는거는 들고 다닐 때 살짝 부담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이 제품은 로고가 아주 깔끔하게 작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포인트로 이런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 백은 구매를 하면 더스트 백이랑 같이 와요. 그래서 보관을 하실 때는 더스트백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잘쓸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소재 자체가 주는 느낌이 빈티지한 매력이 있긴 하지만 또 옐로우 컬러라서 또 화사하고 러블리한 느낌도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봄, 여름에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포인트 주기 좋으면서 또 수납력도 있는 가방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해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화이트와 블루 컬러를 활용한 여름 기본템 룩입니다. 지금 위에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y z 제품이고요. 지난번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소개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가방은 폴리아 제품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노란색 가방이랑 같은 브랜드예요. 이 제품은 보자마자 뭔가 두부가 떠오르더라고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모짜렐라 치즈라든지 이런 걸 닮은 그런 가방입니다. 소재 자체도 아주 부드러운 소가죽이 사용이 되 있습니다. 냈어요. 그래서 만져봤을 때 촉감도 진짜 좋아요. 이거는 생긴 모양 자체가 약간 호보백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어깨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깨끈을 아주 짧게 메면 토트백 형태로도 연출할 수가 있고요. 좀더 길면 숄더백, 더 길면 크로스백 형태로도 멜 수가 있는 가방입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 제품도 로고가 아주 작게 음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멀한 무드로 연출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죽 자체가 부드럽게 때문에 더스트백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훨씬 더 오래 잘들 수가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 가방은 수납력도 좋은 편이에요. 보통 이렇게 반달 모양의 가방이 딱딱한 가죽이 사용되면 이좀 수납력이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제품은 부드러운 가죽이라서 아주 잘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넣어 다니기에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오픈 포켓이 있어서 좀 빨리 꺼내야 되는 제품들 같은 거, 조그마한 것들은 거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가볍게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가죽이 많이 사용된 제품들은 무게가 많이 무거워 경우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점이 실제로 들고 다녀보니까 보통 기본템 위주로 화이트 컬러 위주로 요즘에 많이 입다 보니까 그런 컬러감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거랑 같이 맸을 때다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캐주얼한 무드나 여성스러운 무드로 투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서 혹시 활용도 높은 기본 화이트백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입을 데님 스커트는 플렉진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 브랜드는 우리나라 브랜드라서 특히 한국 사람한테 잘 맞는 핏이 많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치마를 꼭 한번 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콜리제TV에서 청치마 소개한 적이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게 기회가 안 돼서 소개를 못 했는데 이번에 이 플렉진에 괜찮은 제품이 있길래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90년대 무드를 가미한 A라인의 미니 스커트예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민주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약간 A라인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번 시즌에 나오는 이런 미니스커트들이 다 대부분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딱 기본템이기 때문에 뭐 셔츠라든지 맨투맨 티셔츠 어떤 거랑 매치해도 다잘 어울리고요. 두께감도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고 특히 환절기 기본템으로 입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터치감은요. 만져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실 이런 청치마도 너무 두껍고 아주 질긴 이런 걸로 가면 내구성은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입었을 때 느낌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좀 터치감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좀 부드러운 터치감이라서 계속 손이 간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재 밀도 자체도 높게 나왔고요. 스판이 2%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관력도 좋고 탄성도 좋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워싱이 좀 남다르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은 워싱이 일반적인 거랑 살짝 다른데 이게 전문 엔지니어분이, 이 워싱 담당하시는 분이 수작업으로 디테일을 살려서 작업을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짙은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에 입었을 때 너무 더워 보이지 않는 컬러로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사계절 내내 두루두루 활용할 만한 데님 스커트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유니크한 재킷이 포인트인 기본템 착장입니다. 사실 이 재킷 외에 다른 제품들은 제가 다 캡슐 옷장에서 소개를 했던 기본템 중에 기본템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재킷을 더해서 약간 더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 재킷도 민주킴 제품이에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저 스커트랑 같은 브랜드입니다. 이 재킷도 제가 팝업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요. 이번에 팝업스토어에서 지난 시즌 제품들까지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득템을 한 아이템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30% 이상 할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작년 가을 겨울 시즌에 나왔던 건데 지금 계절에 입어도 잘 어울리죠. 이 컬러감 자체가 하늘색에 블랙이 섞여 있어서 웬만한 계절에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원단도 너무 또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민주킴 브랜드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런 원단의 독특한 패턴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레이스가 연상이 되는 그런 패턴이 이 원단에 적용이 됐어요. 있어요. 이거 소재 자체도 코튼 실크, 자카드 소재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실크 소재의 원단을 사용한 재킷을 입으면 관리가 까다로워요. 근데 이 제품은 블랙 파이핑 디테일이 이 끝단에 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실크 원단의 색감이 밝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관리도 편하고 좀 무드 자체도 캐주얼하게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재킷 이름은 피터팬 칼라 재킷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둥근 칼라 있잖아요. 이거를 피터팬 칼라라고 부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라이트 베이직하지만 원단도 독특하고 이런 카라 포인트가 있어서 두루두루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이런 화이트 티셔츠에 청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도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너무 아쉬운 점은 지난 시즌 제품이라서 지금은 품절이 됐어요. 근데 또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민주킴이라는 브랜드가 거의 매 시즌마다 팝업 스토어를 열거든요 그때마다 방문을 하시면 이런 지난 시즌 제품들을 좀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도 또 팝업이 열릴 예정이니까 그때 기회 놓치지 말고 방문을 해보시면 다른 유니크한 제품들도 또 할인된 가격에 득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도 이번 시즌에 나온 민주킴 제품들 중에서도 재킷이 예쁜 게 너무나 많아요. 약간 오버사이즈 형태로 나온 블레이저 종류도 있고 아주 숏하고 몸에 붙는 핏의 재킷들도 나옵니다. 그것들도 다 너무 예쁘니까요. 그런 제품들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착장은 아이보리 컬러의 트위드를 활용한 캐주얼 스타일입니다. 지금 제가 안에 입은 이 이너 티셔츠도 무늬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 티셔츠는 스미는 이라고 하는 천연염색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이게 컬러감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다 천연염색이라서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흰색 티셔츠 종류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 티셔츠도 은근히 핏도 다 다르고 컬러감도 다 다르거든요. 아이보리라고 해서 다 같은 아이보리가 아니고 크림이라고 해서 다 같은 크림이 아니에요. 근데 딱 마음에 드는 그런 컬러감에 자연스러운 컬러감의 티셔츠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기에 그게 있더라고요 이 스미는이라는 브랜드는 천연염색 관련된 국내 기술을 갖고 있는 브랜드라서 소재부터 봉제까지 한국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티셔츠 보시면 디테일이 조금 남다릅니다 보통 캐주얼하게 나오는 티셔츠들은 이쪽에목 라인 부분이 좀 두껍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매니쉬한 느낌을 내기가 좋고 이렇게 넥라인이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을수록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내기가 좋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딱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트위드 재킷처럼 좀 이렇게 여성스러운 무드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 소재는 면 100%인데요. 면도 다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특징이 촉감 자체가 아기 손수건 만질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천연염색 브랜드다 보니까 친인체, 친환경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입은 컬러는 따뜻한 아이보리 컬러고요. 이거 외에도 오트밀 카키 컬러도 있습니다. 긴팔로 나온 제품이라서 특히 환절기에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사실 이 패션 관련해서 다양한 오염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염색 공정이에요. 이 염색에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들이 굉장히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천연염색은 사용 후에 남은 연료가 자연으로 다 돌아가고요.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좀더 친환경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서 이 브랜드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입고 나와봤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입은 그. 은 이 트위드 재킷 여러분 이거 계속 기다리고 계셨죠? <웃음> 이 제품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유했을 때부터 엄청나게 문의가 많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문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인스타 피드에서도 또 소개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브랜드 이름이 닐리로탄이에요. 이 닐리로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뉴욕 기반의 디자이너입니다. 이 브랜드는 시간을 초월한 디자인을 고품질, 고감도로 풀어내는 브랜드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위드 재킷 외에도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브랜드 무드 자체가 딱 뮤즈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무드입니다. 특히 더 로우라든지 케이트 같은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이 재킷은 여러 가지가 다 마음에 들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컬러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 꼭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게 이런 화이트 컬러감의 트위드 재킷이었거든요. 그게 올 처부터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계속 찾아다녔어요. 예쁜 제품 없나. 지난 가을에는 제가 망고에서 블랙 트위드 재킷을 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또 화이트 재킷도 괜찮은 거 없나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컬러감이 밝아질수록 이 원단이 더잘 보이게 되잖아요. 이 소재감이 너무나 잘 드러나서 아예 저가 제품으로 가니까 좀 직접 봤을 때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보인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더라 정말 많은 제품들 다 살펴보고 결국에 선택을 하게 된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컬러감 자체가 화이트 톤이기는 하지만 아이보리 크림색에 가까운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아무래도 완전 화이트 컬러는 뭐가 묻는다거나 아니면 황변현상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좀 오래 입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제품처럼 원래 나올 때부터 살짝 아이보리 컬러로 나온 그런 제품을 고르면 굉장히 오랫동안 입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제품 외에도 다른 티셔츠 같은 것도 그렇게 고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건요. 이 끝단에 있는 트리밍 디테일이에요. 이런 끝단이 때가타기도 쉽고 좀 많이 마모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되면 여기가 이렇게 흩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제품은 좀 단단한 질감으로 블랙 트리밍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훨씬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디자인적으로도 적당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화이트 블랙 조합이니까 봄에 입어도 괜찮지만 또 가을에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추 저는 부자재도 또 열심히 보잖아요. 근데 좀 저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단추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직접 봤을 때좀 저렴한 티가 많이 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품은 고급스러운 골드 단추가 달려있습니다. 실버 컬러 중에서는 그래도 간혹 괜찮은 제품이 있기도 했는데 저는 아이보리 크림 컬러의 색감으로 찾고 있다 보니까 그거랑은 실버가 좀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골드 단추 중에 진짜 예쁜 걸 찾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캐주얼이든 정장이든 두루두루 다잘 어울리는 기본 라운드넥 스트레이트 핏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출을 한 것처럼 이렇게 청바지랑 입어도 잘 어울리고요. 그냥 아예 슬랙스 같은 거 있잖아요 블랙 슬랙스 그런 거랑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여기는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아주 다양하게 나요 무려 8가지나 있고요.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한번 사두면 오래 자주 만족도 높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구매를 결국 결정하게 됐습니다. 트위드 재킷 괜찮은 거 하나 사서 좀 오래 입을 만한 거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제품 꼭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해요.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는 이미 다 품절된 걸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는 SSF샵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거의 품절이라서 아마 이 영상 올라가고 나면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 제품 마음에 드는 분들은 얼른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5월의 야금야금 모은 아이템을 소개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또 마음에 드는 제품들 하나 이상은 꼭 찾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미처 소개 못한 다양한 제품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거는 제가 또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퀄리새 시청자 여러분 저희 그거 드레스 없어요 <웃음> <웃음> 없지만 그래도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 컬렉션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